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 부정성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 제1항 토지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제2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